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차전지주의 핵심 소재입니다 음극재 핵심 소재 세계 1위 기업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음극재 소재에 앞서서 2차전지 관련주 대장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현재 거래소 시총 2위입니다 삼성에 이어서 126조의 수준에 있고 현재 가격이 50만원대죠 얘는 60만원에서 35만원에 이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있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LG 엔솔입니다. 다음에 보실 종목은 에코 프로 BM. 얘는 코스닥 시총 2위죠. 삼성이 1위라면 이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 핵심 소재죠. 이 에코 프로 BM이 1위입니다. 얘는 20년도에 13,500원에서 출발해서 현재 18만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얘가 20년 3월 1조 3천억에서 낮은 시총에서 출발을 했죠 현재 시총 17조 8천억입니다 13배 상승을 했고 현재 퍼는 70배입니다 주당 22년도 2750원을 보면서 70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얘가 EPS 증가율은 지금 554원이죠 20년도에 554원 21년도 1145원 2751원 해마다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도 당시 퍼가 75배, 100배 수준에 있었습니다. 지금 70배로 떨어져 있는 수준이고 아, 여기서 이제 더 성장을 해서 퍼가 30배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제 그때 되면 슬슬 매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 그런 이 고속성장주는 항상 고포에서 사서 저포에 팔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먼저 2차전지 동박 관련주 이 동박은 음극 집전체로 쓰이는 게 바로 이 동박, 이, 이 동박입니다. 이 구리 얇은 구리 박이죠. 아, 이 산업은 얇게 이걸 제조를 해야 되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하는게 동박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25년까지 동박 시장은 연평균 40%가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고, 어, 이 대표적인 동박 관련 주, SKC 일진이, 그리고 솔루스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동박 수요를 보시면, 25년도 100만에서 282톤 정도 증가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 동박 수요입니다. 그리고 이 동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박은 지금 보시면 이차 전지의 단면에서 어, 양극활물질 음극활이 있고 이 양극 쪽에 들어가는 건 이제 알미늄이죠. 그리고 음극에 들어가는 게굴입니다이 동박. 그래서 이 전해질을 통해서 이 전자가 흐르면서 어, 이, 이 에너지를 내는 거죠. 이게 2차 전지의 구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요막요 요 막이 있죠. 요 막이 이제 동박입니다. 어, 그리고 이 동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계적으로 여섯 곳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동박이 이차전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PCB에도 들어갑니다. 전극 전자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차전지 또 디스플레이용 PCB, 5G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안테나 등 이게 동박의 수요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돼서 이 동박의 수요가 약 17배 정도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뭐 꾸준히 동박 수요는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박 글로벌 시장의 동박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어, 지금 SK 넥실리스 SKC가 얘를 자회사로 두고 있죠 그래서 1위 22% 점유율 중국이 2위입니다 대만 3위 4위에 일진이가 있습니다. 4위, 13%의 점유율로, 일진이가 세계 4위입니다. 이두 개를 합치면, 이제 20, 어,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글로벌 생산량을 한번 보시면, SKC 1위라고 그랬죠. 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진이 2위, 어, 솔루스가 이제 3위 수준 정도, 어,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요, 동박전지주, 주가와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인 SKC 9%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은 22년도 실적을 보시면 이제 적자입니다. 솔루스 3위 기업 적자입니다. 이두개 기업은 이제 적자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총액은 이제 낮은 순에서 이제 높은 순으로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롯데 정밀학 가장 낮은 1조 5천억 시총을 가지고 있고 PBR 0.6 퍼는 10배 수준입니다.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잘 버는 기업은 롯데입니다. 그리고 솔루스가 두 번째죠. 어, 상승률로는 이제 그닥 작았지만 전체 상승률에서는 솔루스가 1입니다. 바닥권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죠 거의 올초에 거의 60% 가까이 상승을 해 있습니다. 40%만 더 상승하면 이제 2배 가까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이 솔루스입니다. p b r 이 여기서는 이제 가장 높습니다. 얘가. 그리고 부채가 가장 낮은 거는 일진이. 일진이를 보시면 이제 얘가 2위입니다. 상승률로 1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어, 지금 뭐 4분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1, 2, 3분기까지 합쳐서 천 원을 벌면서 펄은 67배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가장 높은 놈, 여기서 보시면 이제 11조의 고려아연, 어, 소폭 하락을 했죠. 역시 좀 무거운 놈이 어, 무겁게 갑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이종목들의 한번 상세 사업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22% 점유율 1이고, 북미나 유럽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얘는. 어, 그리고, 세계 최초로 6 마이크로미터죠. 0.006mm. 아주 얇은 수준입니다. 이 세계 최초로 생산을 했고, 이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SKC가 단연 이제 이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얘가 지금 16만원대에서 결국 이제 상승을 더 이상 못하고 꺾였습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지금 8만원대죠. 여기서 이제 이중바닥을 찍고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상승을 했지만 아직은 200일 선에 도달을 못한 이 차트죠. 그리고 이 SKC의 월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년도죠. 이 코로나 당시에 얘가 시총이 7500억에서 출발했습니다. 2만원에서 출발해서 퍼는 100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몇 배가 상승했냐 면 10배가 상승을 했죠. 20만원대까지 찍었습니다. 2만원대에서 10배를 상승시켰습니다. 2년간. 어, 그리고는 이제 하락세를 보였죠. 요거를 한번 재무제표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년도 989원을 벌면서 퍼가 95배 수준이었어요. 거의 100배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에죠. 어, 보시면은 이제 5,800원. 자, 이 증가율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7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어, 이익이 7배 정도 증가하면서 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29배 수준까지 떨어졌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회를 보겠습니다. 어, 이제 그 꺾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여기서. 어,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꺾였죠. 이렇게. 어, 그런, 어, 이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 실적을 한번 보시면, 어, 이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여기. 어, 감소를 하면서 667억의 단기 적자를 내는 이런 흐름을 좀 보였고, 20년도 수준 때까지 이제 하락을 했죠. 영업이익 수준이. 21년도가 이제 피크였었죠. 지금 21년도에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락하는 이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와 무관하지 않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SK, 이 넥실리언스의 어, 이 적자에서는 이 얘가 어, 하고 있는 사업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얘는 이 전지박 사업의 비중이 19%입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 그리고 어, 이 화학 제품이죠 필름지 쪽이 38.5%로 가장 높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14% 어, 이런 쪽 윤활유 자동차 화장품 제에 들어가는 어, 이런 그 화학 제품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박 사업은 아 우수한 실적을 보였지만, 이 반도체가 완전히 이제 말아먹었죠. 여기서. 화학제품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롯데 케미칼입니다. 롯데 케미칼은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사명이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로, 어, 사명이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얘는 머티리얼스 인수하면서 이제 세계, 사위기업을 인수를 했죠. 어, 천재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 고점에 가장 붙어있는 놈이 롯데케미칼 입니다 얘는 이제 7% 만더 상승해 주면 요 고점대죠 20만원 대에 어, 돌파를 할수 있는 중요한 위치 되있습니다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어, 가장 이제 빨리 신고가를 갈수 있는 어, 위치에 있는 롯데케미칼 입니다 이 롯데가 이 과거에는 어, LG 화학과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의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빨리 전환하면서 어, 성장한 방면에 이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데서 뒤쳐졌죠. 2차 전지 쪽에. 아, 다음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예, 일렉포일 6만 톤 정도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스. 자, 비중을 보시면 어, 동박이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는 어, SKC와 달리 지금 어, 200일선을 얘는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제 저점을 찍고 어, 돌파를 한 모습이죠. 어, 다음은 일진 머트리얼스의 월간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는 어, 일진 머트리얼스는 20년 3월이었죠. 이 2만 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시총은 9천억대에서 출발해서 약 7배, 최고가 7배 수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솔루스 첨단 소재 어, 상승률 1입니다. 얘가. 어, 바닥에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 상승을 했죠. 어, 얘는 이제 어, 연간 10만 톤 어, 생산 규모를 어, 가진 이 생산 공장을 세울 예정입니다. 얘가. 유럽과 캐나다에. 어, 그리고 어, 지금 얘도 뭐 바닥은 같은 바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률로는 얘가 가장 높죠. 지금 200일선이죠. 장기평선까지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상승률이 작아 보이지만 그 전에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월간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20년도죠. 20년도 지금 만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만원대까지 거의 12배를 상승을 시켰죠. 이때 출발 당시 시가총액은 3500억 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놈이 역시 움직일 때는 상승률로는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는 걸알수 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얘는 이제 매출 비중이 57%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박이 어, 그리고 지금 이, 동, 이 솔루션이 적자를 보였던 이유는 어, 지금 이 유럽에서 이 전력비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 적자로 전환을 했지만 실적은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죠. 얘가 전체 매출 4,600억에서 63%가 동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손실로는 이제 452억의 손실을 기록했었고 21년도에는 이제 40억의 이익이었지만 큰 폭에 이제 손실을 기록하면서 어 주가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정밀아 얘는 이제 동박 관련 수혜주입니다 얘가 솔루스 첨단 소재에 2,9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의 움직임에 이제 같이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 관련 주기도 하죠 그래서 비료 움직이면 약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총이 또 워낙 이제 무겁죠 얘는 이제 동라, 동아시아 1위입니다 암모니아로 그리고 고배당주입니다, 얘는. 22년도 3,500원을 배당하면서 여기 있는 동박주 중에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게이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다음 고려화연. 얘는 이제 LG화학과 이제 손을 잡았죠, 얘가. 지금 이 고점이었죠, 이 68만원대에, 이때 이제 넘지 못했던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이 고려아연의 월간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여기서 가장 높죠 이 상승률로 보시면 이제 30만원대에서 60만원 대까지 3년간 거의 두 배를 상승을 했었죠 어느 정도 이 시총이 높을수록 움직임이 이렇게 좀 느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2차전지의 동박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특징은 일단 가벼운 놈이 상승률은 좋게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과 이 성장률은 어 보시면 알겠지만 에코프로를 어 통해서 어 확인하실 수 있었지만 높은 퍼에서 어 저퍼가 될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이런 고속하는 고속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놈이 어느 정도 더 가서 퍼가 더 낮은 수준까지 좋은 호실적을 내면 어, 그때는 이제 이 피크를 찍고 어, 그다음 하락해야 된다는 것을 어, 하락세로 이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에코프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시가총액이 작은 놈 어, 이런 놈이 움직임은 이제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인다는 것을 어, 이또 솔루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